오늘은 응. 저희가 뭐 판매하는 제품이나 응. 또는 파워뱅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좀 재밌는 걸해볼거예요 네. <웃음> 뭐냐? 이런거 들어보셨나요? 상대성이론은 들어봤는데 특수상대성이론은 얼떨, 얼떨. 상대성이론은 네. 들어보셨죠? 누구죠? 네네. 아인슈타인. 어, 아시네요. 네. 아,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론이 맞고요. 그 이론 중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대성이론이에요. 어... 네. 상대성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만화책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든 음. 운동이라는 거 있죠? 음. 시간이라든지 속도. 네. 속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음. 자, 내가 서 있는데 100km로 차가 슝 지나가요. 네. 내가 서 있는데, 음. 자동차가 음. 100km p h 로슝 지나간다. 음. 자, 정지한 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 소,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죠? 100km죠. 자,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지나갔으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고속도라고 로 쳐봅시다. 얘는, 인도에 사 있는 사람이고, 음. 차가 두 대가 지나가요. 음. 차가 두 대가 지나가는데, 얘는, 음. 80km로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음. 그러면, 1번 차, 2번 차. 음. 2번 차 입장에서 1번 차를 보면은, 속도 건가지고 속도를 측정하면 속도가 몇이 나올까요? 어, 80배니까 20. 예. 네. 인가요? 20이죠. 네 예, 맞았어요. 네. 예,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별거 아니죠? 네. 네. 상대성 이론이고,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관측자에 네. 따라가지고, 음. 측정되는 속도가 다 다르다. 음. 물론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 어. 사람들 <웃음> 이해하기,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음, 음, 음. 그 정도 설명이 가, 가장 적당해요. 네. 더 깊이 들어가면, 골치 음. 아파져요. 네, 어, 자, 그리고 싫어요. 여기 하나만 알아야 돼 하나. 음. V는, T 영어가 음, 이거 맞나? 시간? 예. 네. 이게 뭐냐면 속도라는 거예요. 네. 속도는, 네. 원래는 델타가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빼고. 네. 네. 힘드니까. 어, 어려운 거 싫어요. 예 벡터까지 더하면 또고처핑가 아, 빼고 아, 다 네, 빼고 네, 그냥. 거 싫어요. 네, 쉽게 할게요. 네. 속도는 이동한 거리 나누기 시간이 되는 거야. 네. 속도는 60km. 60km를 이동했어요. 네. 1시간 동안. 네. 그럼 얘의 속도는 어떻게 되죠? 60km. 60km 네. per, per hour가 hour. 돼요. 어, 네. 네. 60km. 요거 하나만 있으면, 네. 요거 하나만 알면, 요거는, 네.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음. 요거 하나만 알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음. 신기하죠? <웃음> 설명해 주시고 기다릴게요. <웃음> <지금까지>. 도전을 해볼게요. <웃음> 네. 설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웃음> 네. 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네. 이걸 아인슈타인이 음. 만들었다고도 그렇죠. 원래 당연 뭐, 너무 당연하죠. 증명한거죠. 네, 네. 너무 쉽고요그거보다 네. 사실 조금 더어려아요 음 <웃음> 근데 우리 네. 쉽게 쉽게 가봅시다. 음? 그럼 이번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가볼게요. 음. 수학, 뭐가 특수하냐 네. 이 특수한 존재는 바로 음. 라이트 빛이. 빛 네. 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음. 이게 뭐 정확히 물리학 강의는 아니니까 음? 어떤 자료 찾아보고 뭐 정확한 거 그런 거다 빼고 음. 네 약간 사소한 거 틀려도 그냥 막아볼게요네자 <웃음> 빛이라는 게 있는데 네. 1900년대 들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빛의 속도가 측정이 돼요. 음.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어떤 사람은 거울에 물레방아에다가 거울을 막 여러 개 달아가지고 구멍 뚫어 놓고 돌려가지고 측정도 하고요. 음.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해. 뭐계기그 뭐지 일식인가? 네. 목성인가? 뭐 지나갈 음. 때 그림자 가지고도 빛의 속도를 네. 측정하고요. 그리고 음. 1900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70년대, 80년대. 그때 와가지고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네. 우리 앞으로몇 턴지도 몰라요. 네. 안 찾아봤으니까 지금 막 네. 던지는 거예요. 네. 뭐까지 했냐면, 지구가 있으면, 네. 지구. 밖에서? 달, 달 있죠, 달. 달 표면에, 네. 거울을 설치했어요. 음. 진짜요? 지금부 설치되어 있어요? 네, 왜 그러나 모르지만 네. 네. 그 탈착력설 가지고 음모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음. 참 바보 같은 게 망원경 가지고 보면 보여요. <웃음> 네. 나중에 그 얘기도 할수 있을 텐데, 그음모가지고 네. 네. 야, 거울을 설치해가지고 빛을 쌓여 레이저를 한사대가그고 음. 음. 돌아오는 음. 시간을 쟀어요 네. 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로 측정을 해보니까 빛의 속도는 음. 30만 킬로 미터 네. 퍼 세크드라.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네. 지구까지 오는데 499초가 걸려요. 태양에서 출발해요. <웃음> 네. 네. 초속 30만 킬로. 빠르죠? 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빛은 엄청나게 빠르구나. 네, 들었, 들었으니까 이해 됐어요? 네. 이두 개는 별개 같죠? 상대성 이론이랑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는 거? 어, 아니, 갔다 온 거리니까. 상대성 네. 이론은 뭐였죠? 그그 조건에 맞춰서 응, 네. 얘가 바 예를 바라 보면 예, 네. 100km가 되고 내가 달릴 때 80km로 봤을 때는 20이 되고. 네. 네. 그보게 상대성 여기 이거 이해 되죠. 네. 그리고 빛의 속도가 네. 30만이라는 것도 30만. 30만 네. 킬로미터. m 어쨌든 뭐 30만 숫자는 네. 중요하잖아요. 어. 무지 빠르다. 엄청. 그리고 측정이 된다. 가능하다. 음. 측정 가능하다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음. 자. 더 중요하구나. 근데 여기서 맹봉이 왔어요, 과학자들이 음. 지구 다시 이렇게 그릴게요 네. 여기 달. M이라고 적자. 음.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지구는, 지구도 는지구 이동을 하죠? 음. 우주공간서가 있어서 지구도 거대한 우주선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요. 네. 이쪽으로 날아간다고 칩시다. 네. 자, 달까지 음. 달이 여기 있을 때 빛의 속도를 측정했어요. 음. 그랬더니 30만 키로가 나왔어요. 음. 그렇죠? 달이 한바퀴 돌아요. 음. 다리 여기 있을 때, 있을 때. 음. 빛의 속도를 측정했어요. 달라 아니요. 같아요? 30만 킬로가 음. 커요. 네. <웃음> 그리고 기상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고 빛의 속도를 측정해도 어느 상황에서도 어... 빛의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 안 변해요. 왜냐하면 음. 지구가 이쪽으로 오고 있으면 음. 다리 여기 있을 때 측정하면 조금이라도 돼요. 지구 속도만큼. 여기 계속, 얘는 돌잖아요. 이렇게 네? 다고 돌아도 지구는 네. 이쪽으로 직진 운동한다. 네. 네. 그럼 좀더 쉽게 말도 안 되지만 지구가 음. 초속 15만 음. k m 로 왼쪽으로 간다. 음, 음, 음. 대체 속도가 30만 k m 다 음. 그럼 이렇게 쏘는 걸 측정하면 음. 더 느려져야죠. 지구 속도만큼.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측정하면 갈 때도 네. <웃음> 빨라져야죠. 45만 킬로 되어야 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 별개였어요. 두개가 상대성 이정이랑 빛의 속도랑 과학들이 네. 어느 순간 멘붕에 빠진거예요아 이게 네. 뭘까? 그런거 알아요? 어려, 어려워지려고 그래. 예, 저측 방에 그 어디 펜션같은데 놀러갔는데 밤에 네. 정제이돼가지고 불이 하나도 없어요. 무서우니까 네 명이서. 어. 음. 우리 무서우니까 어. 각자 방 모퉁이에서 어. 한쪽 면씩 이렇게 달려오면서 어깨를 쳐주면 어깨 쳐준 사람은 다른 면으로 가. 어깨 쳐준 사람은 다른 면으로 가. 그런 음. 얘기 하세요? 아니 몰라요 새벽까지 그러고, 그러고 놀았는데, 네. 나중에 누가 그런 거야? 아, 우리 중에 한 명이 귀신이다. 아왜 어, 그래? 왜냐면그 <웃음> 게임을 하려면 <웃음> 다섯 명이 필요해요. 음. 어? 한쪽 구석에서 한 명이 출발했죠. 네네네. 여긴 없어요. 어. 얘 어깨 네. 터치, 얘 어깨 네. 터치, 얘 어깨 어. 터치, 얘는 네. 이 자리 갔을 때 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 멘붕에 빠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러네. 순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어. 학자들이 이 빛의 속도 때문에 음. 거의 미쳐버릴 정도가 된 거예요. 왜 네. 빛은 <웃음> 어느 상황에서도 측정하면 어. 30만 킬로냐? 그렇 달라. 뭐냐 달라져야 아. 되는데 음, 음, 음. 그럼 차라리 빛의 속도가 측정이 되지 말든가 빛이 무한정 빨라가지고 음, 쏘면 바로 딱 접수가 된다. 속도 가 음. 없다.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아, 음. 빛은 음. 그런 인가 보다. 그렇 근데 속도가 측정이 되면서 음. 조건에 따라가지고 측정 속도가 안 되네요. 돌아버리는 거야. 음. 이건 답이 안나요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건? 아니요, 설명하기 좋고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가? 네. 뭘 알려주고 싶으신가? 네. 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네. 여기, 여기 여기서 만져볼게요.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 엄청나게 빠른 우주선이 있어요. 네. 네. 예속도는 15만 킬로미터예요. 음. 지구. 네. 네. 자 그리고 여기 정지한 사람이 있어요. 음. 땅에서 정지했어요. 얘의 음. 속도는 음. 0이에요. 음. 자 그러면 빛이 이쪽으로 나갑니다. 음. 빛이에요. 음. 얼마의 속도로 빛의 속도는? 15만 음, 적혀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30만? 네. 네네. 가, 네. 빛의 속도는 30만 키로로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15만 킬로미터 퍼 세크 얘는 0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럼 얘예 입장에서는 음. 빛의측정하 빛의 속도가 어떻게 측정된다고요? 이렇게 30만 그렇죠? 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음. 그러면 얘예 입장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네. 내가 하고 있습니다. 얘가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얘가 30만 인데 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은 네. 얘는 음. 이 빛이 왼쪽으로 가는 빛이 15만km가 데이지 정상이에요. 근데 아까 음. 과학자들 빛이 빨짝 뛸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네. 네. 어떤 조건에서 측정해도 빛의 속도는 음. 30만km다. 얘가 음. 측정해도 3 0만 k m 예요와 아, 어, 진짜 골 때리죠? 네. 근데 분명히 이 입장에서는 네. 둘의 차이가 있어. 둘을 측정해 보면 얘는 응. 15만, 응. 얘는 30만 응. 빛은 응. 얘보다 정확히 1초 뒤에 응. 여기서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쳐봅시다. 네. 이 관측자의 입장에서 둘의 이동거리를 응. 빛은 측정이 응. 된다고 했죠? 속도가. 응. 이동거리를 응. 1초 후에 측정을 해 보면 빛은 응. 정확히 1초에 응. 얼마큼 한다고요? 30. 1초에 30만 응. 이동했어요. 응. 무지 빠른 로켓은 얼마 이동했을까요? 1초에? 15만 음. 1초에 15만을 이동했어요 예 음. 입장에서 보면요 음. 근데 예 입장에서 보면 빛은 얼마 이동했다고요? 1초에? 30? 네! 아왜안돼 그걸 왜 그래? <웃음> 왜 이거를 그래? 해결하는 방법이 네. 아이스탄이 아이디어낸 거예요 되게 쉬워요 네. 뭐냐면 지금 우리는 고정관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음. 뭘까요? 뭐 지구와 뭐 우주와요 아니야. 뭐. 지금 아까 제가 음. 살짝 힌트를 줬어요. 1초 동안. 아, 1초 동안? 누구 네.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 개 입장에서. 네. 얘 입장에서 음. 1초 동안 음. 이동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네. 시간의 흐름은 음. 모든 음. 그, 그... 모든 네. 관측자에게 음.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믿고 음. 있었어요. 음. 왜냐면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느리게 가고 거 거꾸로 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음. 얘가 측정했을 때 분명히 30만km 빛이 갔고 음. 쟀어요. 음. 얘는 1 5만 갔는데 왜얘 입장에서 빛을 측정하면 음. 1초동안 음. 30만km 간 거냐고요. 음. 말도 안 되죠. 음. 이거 음. 풀기 되게 쉬워요. 음. 뭐냐면 네. 얘 입장에서는 네. 1초. 1초 동안 30만 갔어요. 근데 응. 여기서 절대로 안 변하는 건 뭐냐면, 응. 빛이 30만 키로 갔고, 응. 응. 얘가 응. 15만 키로 갔고요. 응. 얘 입장에서 빛은 얼만큼 더 거리가 멀어져 있을까요? 얘 입장에서 원래는 근데 네. 근데 속도 얘가... 빼고 네. 거리만 1초 후에 거리? 네, 15만. 쉽죠. 왜냐면 응. 15만 갔고 30만 응. 갔는데, 그럼 빛은 응. 이렇게 보다 15만 키로미터를 km를... 속이 좀 편하죠. 네. 앞서갔겠죠? 네. 그러면 응. 여기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측정했을 때. 음. 다시 한 번. 음. 얘 입장에서 1초는 안 변해요. 음. 그리고 빛이 이동한 30만 안 변해요. 음. 로켓트가 이동한 15만 안 변해요. 음. 그리고 얘 입장에서 음. 로켓트보다 음. 빛이? 많이 간 거. 많이 갔는데, 얼만큼? 15만. 15만. 음. 근데 얘입장에서 뭐라고요? 빛이 얼만큼 갔다고 약간? 30만. 네. 30만 <웃음> 갔죠? 네. 그럼 얘는 시간이 음. 음. 얘가 1초 흐르는 동안. 일초의 시간이 그런게 아니에요. 그러네. 변하지 않는게 있으면 네. 딴걸 변화시키면 되요. 속도는 네. 거리 나의 시간이라고 했죠. 네. 응, 응. 속도 안변해. 응. 거리 안변해. 그러면 다르게 시간을 다르게 변하게 해보자. 음. 15만. 음. 15만. 아까 1초 동안에 30만 이랬죠. 음, 음. 15만 가려면 음. 몇초가 흐른거죠. 음, 좀... 0 5초얘는 음. 로켓에 있는 시간이 음. 천천히 가요. 네. 네. 로켓에 있는 사람에게는 음. 시계를 보면 음. 이동안, 음. 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시간이 음. 0.5초 그런 거예요. 음. 이게 바로 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네. 관측하는 상대에 따라서 아, 다 아, 네네네, 측정값이 그렇네요. 변하게 되는데, 이게 네. 상대성 이론이고요. 음. 근데 신한한게 음. 하나 있다, 특수한 거. 음. 음? 네. 음. 빛은 왜 그렇다? 어느 관측자가 측정을 해도, 네. 동일한 속도가 나온다. 네. 차라리 속도가 측정이 되지 말고 무한히 빠르든가. 근데 그렇지도 않고, 음. 30만키로가 나와요. 음. 그러다 보니까, 관측자, 음. 얘를 A라고 합시다. A. 사람을, 음. 속도를 재는 사람을 로켓을 B라고 해봅시다. 음. 무지 빠른 로켓, 음. 빛의 속도의 반 절반, 음. 15만, 음. 우리 빛이 있어요. 음. 이럴 때, 얘 입장에서 측정을 했을 때, 안 변하는 거 있잖아. 요 1초 30만키로 빛이 갔다, 얘는 음. 15만키로 갔다, 음. 돌의 거리는 음. 결국 반, 15만 체이 났다. 음. 그러면, 뭘 변화시키면 된다? 예, 네, 시간. 예, 시간을? 음. 얘는 0.5초만에 갔겠네. 음. 얘가 1초 음. 동안 음. 살아있는 동안 얘는 음. 0.5초 살아있던 거야. 네. 그러면? 장수 하 모든 게? 네. <웃음> 장수. 0 5초는 무슨 장수야? <웃음> 앞으로 긴. <길게>. 네. 네. <웃음> 네.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빛이 음. 왜? 음. 항상 30만 킬로미터로 음. 측정이 되는지. 음. 그러면? 음. 더 신기한 것도 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죠? 음. 얘는 점점 음. 시간이 음. 느리게 가요. 음. 아주 간단하게, 빛의 속도 90% 가면 시간이 10분의 1도 느리게 흐르겠네요. 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쌍둥이가 둘이 타고 있으면 누가 더 늙어, 늙어, 빨리 늙어 죽겠어요? 제가 빨리 늙겠는데요. 그걸, 네. 아인슈타인의 다... 쌍둥이의 트...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어, 거기까지 왔어요. 아 <웃음> 들었던 것 같아, 들었던 것 같아. 네, 그 트윈 패러독스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수학적으로는 맞는데 그래도 이성적으로 네. 납득이 안가잖아요. 음, 그래서 나사에서 무직발은 음, 음. 그 로켓 가지고 실험을 해서 지금 반대방향으로 막뺑글뺑글서었어요 음, 음, 동일한 시계를 탑재시키고 음, 음. 시간 달라졌어요. 실제로 증명이 된 거예요. 와. 이론적으로 음. 나왔고 그 이론이 실험을 통해서 빠른 건 시간이 느려 간다. 음. 증명된 거. 음. 그러면 얘가 점점 더빨라져가지고 빛의 속도를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수학적으로? 과거로 가요? 네 그러네요. 타임 과거로 가요. 네. 절대로 과거를못 가는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 그래프가 그 쌍곡선 맞나? 쌍곡선이라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선을 하나 그으면 이 선에 아무리 에너지를 투입해도 절대로 닿지 않는 예이런 네.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버려요. 과거로. 네. 그래고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은 네, 이런 상황, 사학적으로는 가능해도 이건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진 네. 증명이 음. 무한의 에너지라는 건 없으니까. 네. 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아, 네.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네. 특수상대성 이론을 네. 이해시키는 걸흥분할것 <웃음> 같아요. 예. <웃음>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상. 네. 그냥 재미로 해본 특수상대성 네. 상대, 이론이었습니다. 네. 네. 딱도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재미있는 주제여지 <웃음> 네. 이렇게 해요. 예. 네. 이상입니다.